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얼마 전 부동산 계약 때문에 어, 제 계약을 담당해주셨던 실장님을 1년 만에 뵈러 갔는데요 실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몸이 왜 이렇게 커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좀어색해하면서뭐 아, 나름대로 운동을 좀 열심히 했다 하고 나중에 1년 전에 제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1년 전에 몸은 이랬고요 지금 제 몸은 이렇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다른 어떤 몸좋은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보다 이두 사진을 보고 훨씬 큰 자극을 느꼈죠 저의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헬스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PT를 받기에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자 하고 무작정 시작했죠 헬스장 가니까 몸좋은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어때요? 그때 완전 멸치였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때부터 쓸데없는 생각만 하기 시작하는거죠 저 사람은 운동을 얼마나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가벼운 중량으로 하고 있으니까 왠지 좀 부끄럽고 저기 쟤는 나보다 어려보이는데 벤치프레스를 80kg를 막 그냥 들어버리는데 나는 50kg 하다가 막 깔려가지고 낑낑대고 아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헬스장 가면 눈치만 보다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1년 동안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 연습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서 운동을 배웠는데요 유튜브 운동 영상은 운동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교정은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영상과 비교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교정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영상을 찍고 조금씩 자세가 잡혀 가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의 자세가 더 나아졌고 어제보다 오늘의 자극이 더잘 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처음엔 진짜 민망했어요 이거 보세요 자세가 좋지도 않은데 카메라 켜놓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뭐하는 거지 하고 쳐다본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내가 발전하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혼자서 영상 찍고 친구 데려가서 영상 찍어달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자세가 잡히게 됐어요 당연히 몸도 점점 좋아졌죠 물론 지금도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교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진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내공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그 사람이랑 나랑 당장 비교한다 해서 제가 당장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동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저의 몸 사진도 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찍었죠 정말 볼품 없죠 별로 좋은 몸이 아니니까 찍기 싫고 운동하고 왔는데도 그대로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당장 어제와 오늘의 사진을 비교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남겨오다가 한 날쯤 됐을 때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어깨가 좀 좋아졌네? 아니면 뱃살이 좀 빠졌네? 하는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탄력받는 거죠 내가 변화하는 걸 보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 폰을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몸의 상태를 찍은 폴더가 있어요. 매일매일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었어요. 제가 타잔 바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가끔씩 바디체크를 한다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가 있죠. 타잔 바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정말로 뿌듯합니다. 오늘의 바디체크 음, 변화가 있는 건가? 이제 운동 시작한지 3달 거의 다 돼가는데요 네, 조금씩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니까요. 저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찾은 거잖아요. 운동을 통한 몸의 변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꼭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다음 날도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뭐잘 하고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을 하자고요. 지치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동기부여 영상? 그런 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로부터는 얻 동기부여는 시작일 뿐이지 그 동기부여의 끝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저는 운동 전문가가 아니에요. 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의 한국타장과 끊임없이 비교해왔고 변화되는 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어제보다 더난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나만의 루틴을 짜보고 식단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해오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저의 도전 영상을 보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씀해주세요 제 영상이 그런 역할을 했다니 정말로 뿌듯하고 기분 좋죠 하지만 그 동기부여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 과정을 기록해 나가시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해보세요 제 영상을 통해 얻은 동기부여와는 잽도 안 되게 큰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타자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어김없이 운동을 갑니다 레고 레고 오늘도 찍고 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바디 체크를 해줘야겠죠 아직 팔이랑 뭐 가슴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는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근손실 나지 않게 또 프로틴도 먹어줘야죠. 프로틴 어디? 마이 프로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마이 프로틴에서도 2019년 마지막 가장 큰 세일을 진행하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와 한국타산 코드 이용하시면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프로틴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Don't think, just do. 한국타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